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찬가지 가장 저렴한 매물, 중고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3억짜리에 적은 매물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대신동 1억 300짜리 매물을 보게 되면, 어, 대지평수가 13.8, 14평을 잡고, 연면적 11.9, 12평 잡고요. 지금 뭐 지상 2층으로 돼 있다는데, 확인은 아직 안 되지만은, 매매금액은 1억 300. 그리고, 뭐, 평당 금액은 한 746만원 지네요. 다음만, 남산동 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평수가 20평, 뭐, 연면적이 맞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뭐 확인 필요하다고 이래 체크가 되어 있고요 총 매매 금액은 1억 3천 인데 평당 금액은 650 정도 칩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매물들은 현재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거의 속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적도 상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뭐 2m 3m 도로를 접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속집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마찬가지 동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뭐 상가 건물로 나오는데요 실제 보게 되면은 뭐 대지 면적이 뭐 확인 필요 뭐 이렇게 돼 있네 분지수 확인해보라뭐 이런 뜻이고요 연면적 11평이고 실제 뭐 세부 현황 자체도 없고 매매 금액은 4억5천 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현재 안에 있는 속집 입니다 이 어플도 어플 이지만은 사실 뭐 거의 저렴한 매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속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재개발은 사실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뭐 경기 악화와 그리고 뭐 엄청난 물량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거의 스톱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진짜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뭐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의현 입장에서는 팔기가 힘들죠. 그리고 지금 종합건설에도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매물 자체를 앞에 있는 집과 뒤에 있는 집을 같이 사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도 예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사실 팔아먹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 집에서 사거나 아니면 앞집에서 옆집에서 사거나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거 개념 없이 그냥 뭐 주택 구입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옛날 어른들 부터 그렇게 다 구입을 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 주택들이 의미가 없었는데 그나마 재개발이 조금 희망을 줬는데 뭐 나름대로 좀 여파는 있었습니다. 뭐 저렴하게 먹으려고 한다, 뭐 보상이 너무 적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제 재개발은 거의 투자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 10년은 기다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마찬가지 남산동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뭐한 3m 정도는 접하고 있는 주택 같아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어, 매매금액은 4억 8천이고 대지면적 29평, 연면적 20평이고 일체 상세 현황 자체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매매금액 4억 8천, 대출금 1억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평당 금액을 확인해보면 평당 1600만원 정도 칩니다 물론 8m 기준으로 예전에 뭐 1500, 1600뭐 수송구, 남구 할것 없이 그렇게 거래되었는데 1600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뭐한 7m 정도 8m 조금 안되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예전에 오래된 주택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은 평당 1500 이다 2000만원 이다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 예전에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 금액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 요 얘기를 해보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뭐 평당 금액이 뭐 거래는 안되지만 호가를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개발과 일반적인 거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세가 평당 천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뭐한천 오백만 원, 이천만 원까지도 실제 거래를 했죠. 근데 일반적인 거래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성구든 남구든 뭐 달서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8미터를 접하고 있는 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 거래되는 금액들은 예전 주택 기준으로 해서 뭐한 천에서 천 이백 상권이 좋은 곳에서는 예전에 뭐 이천, 천 팔백, 뭐천 오백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졌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기존에 뭐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했는 분들도 계시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서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했는 분들도 계시고 종합건설에서 대부분 원룸을 짓기 위해서 원룸을 주택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아파트 하락 시점과 동일하게 지금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금매물로 거래되는 금액들은 평균적으로 평당 천만원에서 천만원 초반 그것도 어느 정도 쓸모가 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철거를 하고, 열실를 해서 새로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 자체에서 건물을 구입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남산동입니다. 지금, 뭐 매매금액은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대지평수 20평. 뭐야, 이거? 금평 20평. 뭐, 이거 사실 이건 에라할것 같아요. 뭐, 이 금액의 20평에 6억이다. 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협소주택,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지으면 평균 한 30평에서 짓습니다. 30평, 35평에 정도 짓는데 20평에 뭐 신축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매금액이 평당 2800만원 정도 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보시다시피 2층으로 지은 협소주택입니다. 보통 협소주택은 3층 정도까지 짓는데 2층까지 짓고 3층 복층을 올리거나 그런데 현재 뭐평수가좀 작다 보니까 2층으로 지어서 신축으로 지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뭐 아파트 가격이 3억 하던 게 10억이 뛰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너무 집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마음이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보고 괜찮으면 구입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협소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뭐 다양하게 이래 구경을 해보지만은 실제 마음이 안 들면 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비싸다 뭐뭐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만은 또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쁘다는 말을 또 하기가 뭐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매물이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6억 7천에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매매금액은 6억 7천에 대지평수 37평 연면적 42평 그리고 평당가는 1800만원 정도 되고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뭐 주택이 한개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보시다시피 신축 협소 주택이네요 1층에 상가를 놓고 2층 주택 뭐 3층 같은 경우 는복층으로 만들어 놨는 것 같고 보시다시피 차두 대가 세워져 있고 한 대가 지나가면 8m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주택들도 삼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바람이 한참 불었을 때는 가격이 또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재개발 시행사에서도 뭐 들어가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평당 얼마 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시했는 금액으로 뭐 팔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바람은 끝났죠 그리고 3종이든 2종이든 간에 뭐 아파트가 분양이 돼야 재개발을 하든 말든 할 건데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땅을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든 뭐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종상향에 의해서 일종 주거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 번씩 문의를 하는데 뭐 재개발이 언제 될까요? 뭐 지금 2종, 3종도 안 되고 상업지역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종의 뭐 종상향을 해서 뭐 지구단위 변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성구청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뭐 2종 3종이든 상업지역이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사실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싸게 구입할 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만 잘 되면 되는 건데 향후에 재개발이 다시 될 기회는 뭐한 10년이 좀 넘어야 안 되겠나 아직 제 생각으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재개발의 어떤 계획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렴한 매물들은 많이 없고 오래된 주택을 밀고 협소주택으로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 예전 금액으로 해서 평당 1,500, 1,800만원의 뭐 매물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구 가장 저렴한 매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